방법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법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법방과 함께 하루와 골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방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 골프뿐만 아니라 골프에 관련된 에티켓,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방법들도 모조리 찾아서 알려드리는 게 바로 방법왕입니다. 따라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에 소문내고 멤버십을 가입하는 건 여러분들이 방법방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어때요? 그,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에서 가방 멋있게 매는 방법. 아니, 오늘 어쩐지 골프 가방을 두 개나 갖다 놨다. 이건 실제로 이제 제가 쓰는 가방들이에요. 어, 이거는 이제 캐디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뭐 세울 수만 있는 거고 얘는 스탠드백. 그래서 이렇게 딱 밀면 딱 쓰는 요 스탠드백. 그래서 뭐 방고방 연습장 잘가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딱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휴대성이 간편해서 아, 어, 이렇게 헤디백과 스탠드백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518 시리즈와 520 시리즈가 들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게 지금 제가 레슨하는 스튜디오잖아요. 스튜디오인데 뭐 거의 다 그런 건아니에뭐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되는데 그냥 그런 분들 이렇게 딱 들고 오면 돼요. 이렇게 딱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 아, 어, 그럼뭐 팔뚝에 피쳐 빡빡 쓰면서 우할수 있지요. 하지만 뭐그 팔뚝까지 볼 여유는 없고. 그런데 눈에 띄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어떻게? 아 제가 그 영화를 보면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는 이 신세계라는 영화죠. 뭐 이정재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 그리고 그어 연변 거지라는 그 캐릭터 분들이 많이 이제 좀 출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최민식 씨가 이 굉장히 좀 지저분한 곳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암살자가 딱 들어와요. 그때 가방을 하나 들고 옵니다. 낚시가방을 들고 오죠. 낚시가방이라고 했을 때그가방맨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낚시가방을 제가 보면서 낚시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낚시가방을 매면 이렇게 이제 매죠. 그리고 딱 여기서 어디서 좀본것 같으니까 이렇게 딱 누르고 다니죠. 골프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고 어, 엘리베이터 타러 갈때딱 가방을 싹 매는 모습이 그 예전에 우리 그뭐뭐 이제 뭐 초콜릿, cf 머리카락 쫙 날리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가방을 뒤로 확 돌리면서 이렇게 매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왜냐면 이건 으흐... 쇳덩어리가 골프채는 어디에 있어요 이뒤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놓으면 쑥 뒤로 꺼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 몸이 거의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폼도 안 나. 폼도 안 납니다. 근데 골프가 막 이렇게 어~ 이~ 매는 게 아니라 헤드가 뒤로 가게 매는 게 아니고 헤드가 앞으로 가게. 이제 이제 골프 헤드잖아요. 이게 딱 헤드면 여기에서 딱 놓고 여기에다가 가방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손을 싹 이제 가방에다가 어깨를 넣고 딱 걸치면 헤드가 이제 앞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 무게중심이 맞아. 그래서 이게 딱 걸치게 되면 그냥 굉장히 편한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뒤쪽의 무게와 앞쪽의 무게가 적절히 배분이 돼서 딱 손만 얹으면 와우. 뭔가 골프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들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방법은 이제 할거 없으니까 뭐 별걸 다. 아이고,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골프 연습장에서 여기서 이 방법하면요. 이좀 이 방법도 좀 알려주고 멋있게 하려 알려... 이렇게 하다가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아아 아, 이렇게 하면서 발목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처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막 굉장히 가방이 뒤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깨가 쓸려 그러다 이제 점점 내려가지 이렇게 이제 점점 내려가지 그러다가 이제 막오 어, 이제 계또 들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그 어깨에다가 가방을 세워놓고. 이 헤드가 내 정면으로 가게 헤드가 딱 이렇게 있으면 정면으로 가게 해서 어깨를 넣고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옆으로 메면 차하게 빠질라고 해 이렇게 빠질라고 해 그러니까 딱 들었으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얹으면 보통 이제 폼 나게 낼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싹 약간 밀어 이게 뒤로 여기에서 뒤로 약간 이게 렇 밀어요 그래서 엉덩이에 걸치게 그리고 서 있을 때 이렇게 착하게 서 있지 말고 어 혹시 몇번연습해서몇번 있습니까 그러면 뭐할 때. 약간 골반을 싹 옆으로 짝다리를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엉덩이 또는 오른쪽 엉덩이에 딱 이렇게 걸쳐요. 이렇게 아~ 이게 걸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걸쳐서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약간 뒤에다 걸치고 걸어가면 어~ 진짜 편해 요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옆에다가 좀 흘러내리고 또 다시 한번 올리고 그렇죠.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크게 상관없어. 뭐~ 그죠. 뭐 이거 이렇게 돌리고 이거 하는 건 쉬우니까. 그런데 딱 하면 여기 보통 정상적으로 매는 분들은 이렇게 딱줄 매고 앞에 들고 이렇게 얹으면 돼요. 그런데 낚시가방 매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인 자세 오늘 내 모습이라고 또 이제 난리 났다. 이제 웃고 난리 났어. 여기에서 앉아 무릎 앉아. 무릎 앉아 딱 이거지만 앉아 이렇게 앉아서 어깨 넣고 이렇게 하면서 훌렁 앞으로 나오게 들어. 하 참. 뭐예요 이거. 뭐하지 뭐 않는. 그렇죠?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폼안 나잖아. 제가 딱 갔는데, 차에서 제 가방 딱 빼가지고, 어떤 연습장을 딱 가요. 그러면은, 아, 어, 방법방 써있는 모자 쓰고 갈거 아니에요. 딱 갔더니. 어? 야, 뒤에 옥선생 아니야? 방보방 아니야? 딱 했는데 가방 이렇게 매는 거 아니에요. 야, 낚시 왔어? 그쵸? 그래서 가방은 이렇게 매는 거다. 어 어, 힘들어. 마이크, 뒤에 마이크도 다 빠지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뭐 스탠드백은 사실은 그렇게 매기도 힘들지만 또 그렇게 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면 여기에서 또이것도 되니까 막 난리나지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니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또 내려가죠. 이렇게 무거우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어깨를 헤드가 앞쪽으로 가게 딱 하고 이 스탠드백 같은 경우는 줄이 길면은 자꾸 쳐지니까 어깨끈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안 맞았다, 그러면 여기 앞에 드라이버나 우드를 딱 잡고 걸어가면 굉장히 멋있게, 그리고 약간 짝다리 짚으면서 삐딱하게 걸으면 훨씬 좀 골프를 오래 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이다! 꼭 이렇게 매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딱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하면 폭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폭을. 앞 사람이 오면 싹 좁히고, 그 다음에 또이 앞뒤로 사람 있으면 살짝 들어서 이렇게 남들을 배려하는 아주 멋진 에티켓에 우리 이병옥 골프 학교 구독자 또는 멤버십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도 레슨을 하는데 뭐 저는 촬영을 저녁에 하거든요. 낮에 또 저희 우리 회원님이 이러고 메고 오셔고 그걸 또 알려드렸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지금 본 분이 열 분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메고 다닐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방구방에 가방 멋지게 메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방구방이었습니다.